잉여맨 로블록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를 모르면 절대 깰수 없는 타워맵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아님 오늘은 맞춤법을 잘 모르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타워에 들어왔습니다. 어? 근데 왜절 보고 얘기하시죠? 어, 너 외국인이었잖아. 외국인 아니었어? 뻥순. <웃음> 그래서 국어를 잘 모를까봐 해서. 아니, 무슨 소리세요? 제가 또 맞춤법도 엄청 나거든요. 어, 어, 어, 그 미호님은 맞춤법 잘 아세요? 저는 맞춤법 도사예요. 맞춤법 도사. 맞춤 도사. 네. 몇 일, 며칠 몇 이런 거 되게 잘 한다고요. 아 저는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려주세요, 그러면. 구독! 아나 맞춤법은 좀, 좀 약한데. 아 이거 잘 맞출 수있을려나어 처음은 되게 쉽다. 어 빨간 블록 체크 포인트. 아 체크 포인트가 있네 이거. 맞췄다 아, 뭐야? 야 맞춤법 문제도 안 나왔는데 떨어진 사람 누구? <웃음> 또 떨어져? 어? 아 이번엔 회오리. 배우리, 배우리. 이건 좀 쉽지? 배우리는 자 됐고요. 오 잘하는데 어후, 좀 늘었다. 오, 늘었는데 자, 아, 맞춤법 내가 잘 맞출 수있을려나 모르겠네. 걱정하지 마. 내가 맞춤법 도사라고 했잖아. 어? 됐다. 그래서, 어, 첫 번째 맞춤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맞춤법이 옳은 문장은 나는 뭐를 하지 않았다 나는 뭐를 하지 않았다 이거 당연하지 이거는 너무 쉽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안아줘야 돼 자, 내가 안아줄게 맞춤법 nope. 아 이거 어렵네 아니 이건 안았다잖아 이거는 부정형이니까 오른쪽이에요 아, 역시 똑똑한 거 역시 미호야 니가 <웃음> 그러니까 남자친구 없는 거야 안을 사람이 없어. 어? <웃음> 뭐? <웃음> 네가 그니까 솔로인 거야. 안을 안을 줄도 알아야지. 뭐 안아주는 남자를 만나면 되지 않나? 그런가? 어 저기 온다. 안아주는 남자. 어? 어? 안아주는 남자. 어, 어 온다 온다. 꼭껴 안아주자. 오면. 우우 오, 예우. 아 피하는데. <희한한데>? Moving. <웃음> <웃음> <웃음> 어 뭐야! 둘중 맞춤법에 맞는 것만 건널 수 있습니다 어 이거 세종대왕님 아니셔? 자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이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맞춤법 한번 깨보자 아 이거 당연히 <웃음> 상당 치야어 맞아? 오오오 이 이번에는 미호가 깨보자 뒤쳐지지뒤쳐지지 이거는 당연히 뒤쳐지지 어, 어? 아니? 아니네? 어? 아, <웃음> 너 마취법 잘한다며? 어된다 <웃음> <너못> <웃음> 뒤처지지? 아, 이거는 너무 쉽다. 나 <웃음> 저번에 이걸로 쪽팔림을 당할 뻔한 게 있었거든. 이거 제가 맨날 지적하는 거잖아요. 아, 사람들이 며칠 며칠. 제일 많이 틀리는 거예요. 며칠이에요, 며칠. 아, 이거는 이거지? 맞아. 어떻게? 기음 발음이 동시에 두 개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가 맞습니다. 어. 다음 중 맞춤법이 옳은 문장은 왜 자꾸 불러? 왜 자꾸 불러? 아 이건 너무 쉽다 리아야 그치? 아 이건 진짜 너무 쉬워서 진짜 안 되겠네요 뭔데? 아 뭔데? 왜 자꾸 불러? 어? <웃음> 어? <웃음> 어? 어? 이 녀석 봐라? 이게 아닌데? 왜 자꾸 불러입니다 왜 자꾸 불러? 우리 친구분들은 헷갈리면 안 돼요 아 이거다 이 문제네 웬만하면 웬만하면 이거는 저도 진짜 많이 틀린 거였는데 나도 이건 줄 알았거든? 웬만하면? 근데 웬만하면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 이거 진짜 헷갈린데? 간간이 간간히 음.. 제 생각인데 이건 간간이에요 아니에요! 어. 맞는데요? <웃음> 간간이 간간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거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거든요? 옛날에? 오랜만이죠 이건? 네네아 이거 진짜 헷갈렸다 근데 강간이랑강간희와 <웃음> 진짜 그건, 몰랐네 저건 완전 강간희인줄 알았는데 어 그니까 많이 헷갈려 역시 국어가 배움의 끝이 없어요 이게 음? <웃음> 나도 이제 29살인데 맨날 틀린다고 틀려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이제 아! 아여매님 그거 맞춤법 아닌데 지적을 많이 받곤 합니다 나는 감기가 다 나았다. 나는 감기가 다 나았다. 이거는 역시, 니아님. 왜? 감기가 몸에서 없어지는 방식. 나았다! 어떻게 그러니까, 나았다! 감기를 똥처럼 나았어요? 맞아요! <웃음> 이가 틀렸죠. 나았다! 나았다! 역시,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두명 블록이었어. 오나 깜짝 놀랐어. 오 뭐야 뭐야. 오오또 미로가 있고 안에. 들중 맞춤법 오른 문장.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건 쉽다. 굳이. 이거는 니네 명품 알지 명품. 구찌자 구찌 구찌 그렇게 해야까지 해야 돼. 나 명품 좋아하거든. <웃음> 바보 여맨이 구찌는 영어잖아. 구찌 굳이 그렇게까지 뭐야? 해야 돼. 아, 아자,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됐어, 됐어, 됐어. 어. 요 오른쪽 거는 없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많이 써요. 할게, 할게, 이거는 쉽다. 할게지. 아유, <웃음> 아유, 진짜 멍청하다. 와 이거 진짜 어렵네 이거. 이거 한글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안돼, 됐어. 할게, 희안하다, 희안하다. 어네가 한번 해봐 희한하다 오오오 붙이다 붙이다 뭔데 이거? 아이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찍지 말고 아, 찍지 말고 <웃음> 에어, 이게 아리지헷리지아 아, 아, 붙이다 붙이다 붙 휘다 히다히다히다다 휘다, 휘다. 라고? 히다 라고? 이거어떻다야아니잖아 <웃음> <웃음> <웃음> 와, 한국. ]이다. 와, 이거, 국어 어렵다. 어려워. 진짜 헷갈렸습니다. 진짜. 아. 야, 와! 세종대왕님이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와, 봐봐, 어렵지? 이러면서. 아, 나다아는줄 알았는데. 아. 다음 중, 맞춤법, 옳은 문장은? 저는 감기기에요. 저는, 김기기기에요. 이게 뭔 몸... 말이야. <웃음> 아 이름을 말하는 거구나 저는 김니아예요 저는 김니아이에요 어? 왜 어렵지? 이거 오른쪽이다 이게 왜... 넵. 아 어? <웃음> 아니야? 음. 어렵네? 저는 아유, 김니아예요 멍청하다. 아 이거였군요 갈수 있다! 아 이거 띄어쓰기다 이거는 띄어쓰기네 저 이거 알아요. 난 알아, 난 알아, 난 알아. 미안이말아요난 모르겠네? 아이씨, 이거는 당연하죠. 뭔데, 뭔데요, 뭔데요? 이 진짜. 이또 맞추법 고수. 맞춤법 아니고 뛰어쓰기거든요물어본다일건또 대답해주는 게 인지 상처. 할수 있다. 있다. 오, 내 거, 내 거! 이거는... 쌍기억 아닌가? 해보세요. <웃음> 내 거. 아휴. <웃음> 와 이거 진짜 어렵네. 내 거. 내거 하. 자, 어 별론데 내거 하. 자 이게 나는데. 아 도치다. 도티다. 이건 어쩔 때 쓰는 말이죠, 리아님? 저거는 이제 그 네. 저는 처음 보는 말인데. <웃음> 아 어떤 건데 이게 도치다. 뭐지? 이거 어떤 때 쓰는 말이? 날개가 도치다. 날개가 돋다. 이번 말이야. <웃음> 날개, 날개가 도치다. 어, 미호야, 너, 어, 날개가 도치네? 미호야, 얼굴이, 어? 오늘 얼굴이, 오늘따라, 활짝 도치다. 뭐야 어, 날, 필때 하는 말 아니었어? 어쨌든, 제 생각에 <웃음> 오른쪽. 아! 도치다였습니다. 외적이다? 합격률. 이건 쉽다. 너무 쉽다, 이거. 아! 너무 쉽고 이걸 음. 리얼이 죠 리얼 리을, 리얼 나한테 고수한테 좀 쉬운 걸 아니 너너다어 우리가 맞췄는데 어아어왜 우리 뭐야 이거 어어어 마지막에 뭐야 와 마지막에 엄청 깊다 아 쉽다 쉬워.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세종대왕님과 이거 사진 한방 찍을 수 있겠다 아 진짜 한글 어려워요 여러분들 와 도치다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도치다? 와 도치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댓글 써주세요 도치다 뭐야 와... 아 진짜 인여맨님이네 <웃음> 그게 뭐야 <웃음> 좋아요 아이고 오셨네 네자 우리 오늘 좀 맞춤법 새로운 거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하는 것들 아이 뭐 전혀 하하하하 <웃음> 아이 저는 원래 뭐좀 아는 것들이라서 배운 게 하나도 없네 뭐? 지금 한글을 무시한 거야? <웃음> 아니 안한보였다자 <간> <웃음> 어쨌든 여러분들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